빼기 GT를 한거죠 아 이런식으로 네 이거는 그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기울기를 그려건데 여기를 A를 밑에 으면 네. 이렇게 해서 이러,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가 그 여기 만나는데 쓰인건데 여기 점을 보면 그이 얘네들이 대칭이고 같은 와 와인 가도 가지니까 얘네들이 대칭이잖아요. A와 B가 전이 네, 그렇게 되면 여기 길이도 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잖아요. 2분의 파이 빼기 2GT 그 다음에 이거에 곱하기 2분의 1 에다가 f 의 4분의 파이에서 t를 뺀 것을 곱하면,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? 그렇게 되면 4분의 파이 빼기 gt 1 예. f 4분의 파이를 계산하면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 빼기 t가 되네요 이렇게 되는데 네그 다음에 이거를 풀면 2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t 마이너스 2GT 마이너스.. 아니 플러스 TGT 이걸 이제 미분하면 T에 대해서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 마이너스 2G'P 여기다가 플러스 GT 플러스 TG'P'가 되죠 x 음. 마이너스 손상의 옆에 T를 접근 GX. GX를... 시원할건데... 네, 필요하면... g x를 시원할 건데 g를 x 틀어하면이 g 프라임 t는 g 프라임 x는 x 에 나누면 얘는 미에 분의 2T가 되잖아요. 그러면 얘는 g 프라임 x에.